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바글입니다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이 선종하자 임기 내내 멋쟁이로 꼽힌 그의 패션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데요. 사람들의 눈길을 유독 사로잡고... 유기동물 보호단체가 매달 약 3,700원을 내면 고양이를 임대해서 기를 수 있는 반려묘 구독 서비스를 내놔 동물학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SNS에서 화제가 된 반려...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바글입니다 추운 겨울에는 눈이 내리거나 서리가 껴서 차가 더럽혀지기 쉽죠. 그래서 세차장을 찾았는데 차가 더럽다고 쫓겨나면 손님 SNS에서 기분은 어떨까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. 올해 개묘년 토끼해를 맞아 귀여운 손님이 국회 앞에 떴습니다. 주인공은 2000년대 이른바 엽기토끼로 불리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국산 캐릭터 마시마로인데요. 인터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길와길입니다. 불법 주차 신고로 상품권 7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누리꾼이 등장해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지난 3일 한 우크라이나 병사가 머리에 총을 맞았는데도 생존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. 인구 감소가 심각한 전라남도에서 각 시군별로 출산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. 전남 지역에서도 강진에서는 아기를 낳으며 한 명당 5,04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고 있습니다.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. 최근 일본 후쿠오카를 찾은 한국인 여행객이 한초밥집에서 고추냉이 타로를 당했다고 스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.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축구 알나스르로 이적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초호화 호텔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인터넷과 SNS에서 사우디...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. TX로 불리는 군마트는 장병의 복지 차원에서 물건값이 시중보다 훨씬 저렴한데요. 이곳에서 가장 인기를 끌었던 한 화장품의 판매가 중단된다고 합니다.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졌는데요. 마주선 두 차량이 서로 길을 비켜주지 않아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다고 합니다.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. 지난해 광주 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에서 매물자를 찾는데 활약한 구조견이 있습니다. 바로 소백인데요. 9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은퇴한다고 합니다.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. 서울의 한 문화센터 강사가 자신이 돌보는 아이들의 특성을 출석부에 적어둬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. 무슨 이유일까요?